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도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알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한번 제가 영상을 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알리 할때 노즈까지 앞발이 올라가는 건 되지만 알리가 별로 높지 않고 착시가 불안정해서 피드백 받으려고 합니다. 예, 영상 한 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아, 틀어졌고요 음... 어, 지금 알리는 좀 좋았어요. 자, 지금... 여기서도 보이듯이 뭐 보드가 이렇게 기울이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네요. 어... 첫 번째 문제는 높이가 안 올라가는 거는 앞발을 밀어주는 타이밍이 늦습니다. 이렇게 보드를 어 발목을 접은 상태에서 가지고 올라갈 때 이때부터 이 발목을 이용해서 밀고 있어야 됩니다 들고나서 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노지가 내려가요 왜냐면 중력이 있으니까 팝 치고 올라가면서 바로 밀어야 되는데 발을 들고 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들면서 바로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취가 안되는 건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좀 이해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쏠리죠 힘이 쏠려서 그래요 이거는 상체 문제일 수도 있고 중심이 일단 앞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뛸때 밸런스가 이 보드가 트럭이 이렇게 안 움직이게 만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착지할 때도 이렇게 안 되게 해야 되고 안 흔들리게 해야 되고 앞으로 쏠리죠 어 이거는 간단하게 뭐 연습이 답인데 지금 이 이 틀어지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거는 제가 최근에 만든 알리 피드백 영상에 얘기가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틀어지니까 알리를 왼쪽으로 틀면서 하려고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게 고쳐집니다. 제가 나가서 제가 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리 하실 때 영상에서도 봤지만 어 앞발이 노지까지 올라가는데 높이 뜨지도 않고 어 모양도 잘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앞발 미는 타이밍이 늦어서 그런 건데요 좀 전에도 제가 안에서 얘기 들었듯이 앞발을 들고 밀고가 아니고 앉았다가 점프할 때 바로 밀어야 됩니다 점프하면서 바로 밀어야 돼요 동작이 두 개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들고 밀고는 두 동작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동작으로 들면서 바로 밀어야 됩니다 들고 밀고라는 두 동작이 되면 은 이렇게 돼요 앞발을 미는 타이밍을 더 빨리 밀어야 돼요 앉았다가 점프하자마자 바로 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목을 접잖아요 알리할때 앞발목을 이 접은 발목을 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착지가 잘 안되는 거는 중심이 쏠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착지하고 나서 이렇게 이게 몸이 앞으로 쏠려서 그런 거죠 이거는 연습밖에는 답이 없는데 앞으로 쏠리면은 이제 뒤로 쏠리게 연습을 해보시고 이쪽으로 쏠린다 싶으면 뒤쪽으로 중심을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알리할 때 항상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뒤로나 앞으로나 기울지 않고 그대로 앉을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신경써서 연습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번 피드백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보시고 잘 안되는게 있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상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보내실 때 본인의 영상이 제 유튜브 콘텐츠에 써도 되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